그래도 제가 매운 거는 웬만한 건다 도전했잖아요? 이것도 뭐, 뭐. 와. <웃음> 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도전을 해볼 건데요. 짠~ 이렇게 파퀴칩스 원칩 챌린지를 도전을 할 겁니다. 원칩 챌린지, 조금 늦은 감이 좀 많죠. 다들 보셨죠? 이그 무시무시한 엄청 매운 귀여운 녀석들 가지고 이제 원칩 챌린 원칩 챌린지를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배송으로 샀고요. 열어 보면은 아, 안까봐 뭐야 아밥다랐어 어, 가루가 됐네. 괜찮아요. 저에겐 한 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안 깨졌겠지? 오, 이건 안 깨졌다. 이건 안 깨졌다. 가루가 된 거는 고이 모셔놓고, 이거는 또. 언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자, 안에는 뭐 내용물은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이거는 성공하면 펼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떨려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도 제가 매운 거는 웬만한 건다 도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 이것도 뭐 이것도 뭐. 뭐. 이게 떨려, 이거. 그렇게 맵다고 하는 뭐, 뭐야, 뭐야, 뭐야, 왜? 석탄 같은데? 잠깐만. 초콜릿 냄새가 나는데? 초콜릿 냄새가 나는데? 장갑가져 올게요, 장갑. 나맨손으로 무서워. 시끄러워가지고 창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 열게요. 조금 시끄러워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초콜릿 냄새 나는데요, 여러분? 약간? 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이게 한 44,000원? 두개 시켰는데 88,000원이거든요? 완전 석탄이 있네? 먹을게요. 잠깐만. 초식계초식계 아, 떨려. 오, 오, 오. 왜 이렇게 떨리지? 물한 모금 먹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웃음> 나, 나 떨려! 이것도 뭐.. 뭐.. 이렇게 떨린 적이.. 아.. 언제 한번 이렇게 떨린 적이 있었는데? 오, <웃음> 뜨 <웃음> 꼈 <웃음> 일단 빨리 삼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봉영청봉고추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봉영통, 봉영통, 봉영통, 봉영통, 봉영통, 엄청 맵다. 와, 대박이에요. 와. 와와 이거 따하지마요 그마 내가 왜 니트를 입었을까? 오, 많이 지난는데 니트를 입었을까요? 와, 이거 역대급이다. 아아아아아아아카드아아아아 야, 카드가 왜 카드 참냐! 아, 아!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잠깐만, 내가 이제 곧 속이 쓸릴 거야! 우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입에 얼음을 안 물고 있으면은 죽을 것 같아서 계속 얼음을 물고 말을 할게요 제가 항상 도전 먹방 매운 카레, 지진자분가스 이런 거 먹방 할때 말씀드리죠 대리만족하시라고 절대 영상으로만 만족하고 따라 하지 마시라고 진짜 따라 하지 마시라고 돈가스는 양이라도 많죠 카레도 일반 가격이라서 하지 돈 빨아 이 땅만 하면 택배구에 3,4천 원? 전화도 없어가지고 근데 측근한 게 드럽게 매워요 그나마 저는 매운 거에 조금 대비를 좀 빨리 해서 좀 빨리 괜찮아졌지만 근데 몰라요. 이게 또한 시간 뒤에 갑자기 소음기 쓰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약도 넉넉히 사고 날개란도 먹고 빈속에 먹으면 안 되니까 아까 밥도 먹고. 나는 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텐션이 돌아오는데 와, 아까는 기억이 진짜 앞이 까매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그래가지 니트를 지금 이렇게 목 니트를 입고 오는데 자신이 너무나 막 후회스럽고 그게딱 이걸 아까 펼쳤을 때 드는 생각을 내가 진짜 이거 하나 펼치자고 지금 이 짓을 했다니 진짜 진짜 참 나도 진짜 뭐하는 사람이지 약간 이런 약간 현타가 오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완전 아, 네. 쉬어야겠어 영상은 재밌게 보셨다면 야 <웃음> 이거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요 중국이 먹어봤을 만 음식이나 만들어봤을 만한 요리였어요 아래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찐쿡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고요 구독해 주세요. <웃음> 그리고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웃음>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